얻는데 아 씨. 오케이 밀쳐진. 오케이 연속으로 비절. 커니 커니 천. 오케이 커. 어, 드디어 탈 번째 어, 마지막 마지막 장이구야 일단 맵상에는. 보스마크가 두개 있는가봐서 두마리 잡는거 같네요 자.. 아, 비겨운 땡땡이로 제발 저거 잡는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자빠리 빠블리! 오케이 아 뭐야 리누하고서 우와 치멘터 시작부터? 아 이럴 수가 풀필로 잡는 게 아니었네요. 아어 아니었네? 뭐야? 아 얘도 데뷔 체스 썼었구나. 아 뭐야 내 데뷔 날렸잖아 그러면은.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아 아..이건 어떻게 잡냐? 하지만 음, 음, 음, 음, 음, 타겟팅이라서 한번 맞는걸로 판정되면은 제가 데미지 있는거고요 난저 출혈도 해피맞기가 뜨는지 처음 알았네요 고정 피해 계속 들어가는건줄 알았는데 어우 t 미쳐짐 아 이번에 시식이 안걸렸네 자또 여기서 기다려줍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풀피 채워주고 발 걸자마자, 어, 쿨타임 때문에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쭉 뺐다가, 밀쳐짐으로 제가 먼저 선 CC기를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뭔가 보여줍니다. 데밀 리듬으로 변했구요. 저거 이제 악마형이거든요. 아, 안 걸리네, CC기가. 방법이 없어요. CC기에 걸릴때까지 그렇게 점사해야됩니다. 점사 아.. 지금 이렇게 걸리면 이제.. 좋대거든요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일단 원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거리는 좀더힘들거예요 부 나이스 아, 기절 방법을 다르니까 하네요 아 위험해 위험에 위험해 위 기절 한번글 휠트까지 그리... 친 다음에 데뷔 체스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줄 되거든요 오케이 네, 나이스 밀쳐진 벌리고다 쓰고 도막 쓰고 레벨체 있어. 아... 설마 있는데 진짜였네 아... 한줄 한줄이네 한줄 다음부터 또 이제 61마리 잡는거 나오는거 같은데요 자 드디어 이렇게 80레벨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 분노? 잠재력 개방에 분노라는 게 생겨? 없는데? 아, 희귀 동료도 주는구나. 엄성 희귀 어? 어 아, 근데 잠재력해방에 분노가 열렸다 했거든요? 어디에 있는거지? 와 분노라는거 나 처음보는데 일단 제가 지금 2G 95레벨 찍고있으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할거는 8 0레까지는 도전이 안될것 같지만 전장비를 해제시키고 저도 이제 부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올링 2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빨리감기 다 키고 양의 영량도 키고 자 여기서 과연 이제 며칠만에 스타트 해가지고 5월 6일이거든요? 12일 안에 레벨 몇렙까지 찍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동료를 한번 뽑아볼까요? 어떤 게 나올지. 일단, 업적에서 받은 희귀 동료. 아, 이 코발트야? 아, 중복이 떠버렸네. 아, 코발트 한 개. 아니, 코발트만 벌써 중복 세 번인데? 저번에 한번 영웅 동료 어, 도전한다고 한번 뽑았었거든요. 아. 자 그렇다면 대망의 영웅 가봅시다 아니 설마 이거 바로 탁 하고 뜨나? 아, 제발 출석부에 있는 동료만 안 뜨길 빕니다 아아 아, 설마 있는데 야 아. 지쿠스가 떠버렸냐 아 지쿠스? 음, 아, 미치겠네. 지쿠스라고? 지쿠스 효과가? 아니죠.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출석부에 쿨터프에... 지금 일주일만 기다리면 지쿠스 받거든요? 아, 안 된다. 왜 지쿠스 주냐. 아, 이거 소문으로는, 돌리면은, 타르시나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아, 아, 呃, 아... 呃, 아... 아... 왜 앞에 지쿠스가 나와가지고.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어떡하지? 아, 이거 했는데 더안 좋은 거나 오면 어떡해 피해야되는 게 타르시, 가디온카드트 이렇게 세 개거든요? 꼭 피해야되는 거는? 능력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얘들은 꼭 피해야되는데 아, 라시트... 라시트까진 괜찮은데 파밀라도 딱 이렇게 좋아보이진 않네요 아, 미치겠다. 지쿠스. 아, 지쿠스, 지쿠스. 하. 천잼. 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처럼 과금 안 하는 사람들은 장판을 많이 까는 게 좋거든요. 중복, 지금 중복 뜨는 것보다는. 아,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지쿠스가 떠버렸네. 가겠습니다. 천잼. 다시 뽑기 어왜안 돼? 아왜안 돼? 아, 천재아천재아 출혈이 크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설마 설마 설마 아니야 아체르 나오면 안돼 아체르는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아체르 직코스가 또 있네? 저기요 제발요 제발요 아 오케이 오케이 피피바는 뭐야 피피바? 피피바.. 아.. 얘야? 방어력에 정신력 물학효과 PVP 치명타 피해감소 어.. 아, 방어력 500.. 아.. 괜찮죠? 일단은 중복아닌데 아.. 또 돌리기에는 솔직히.. 잼이 아깝구요 피피바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피바 왕어력 500에 정신력불력효과 3% PVP 치명타 피해감소 1000이 증가하네요. 음... 이벤트는 이제 피피바가 들어가있는 댓글에서 당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